대기업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. 신용평가사가 해마다 내놓는 신용등급은 기업들이 돈을 구할 때 하나의 지표로 활용됩니다. 그런데 내년엔 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이 줄줄이 나올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등급을 내리겠다는 후보금 명단에 기업이 열에서 스물, 대기업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. 신용평가사가 해마다 내놓는 신용등급은 기업들이 돈을 구할 때 하나의 지표로 활용됩니다.